사자 한 마리가 맛있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사자에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지? 감히 나를 깨우다니 널 가만두지 않겠다 사자는 잠에서 깨어나 무척 화를 냈어요 덩치 큰 사자는 조그마한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생쥐는 사자에게 말했어요. 사자님, 만약 저를 잡아먹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사자가 크게 웃었어요. 너같이 작은 꼬마 생쥐가 나같은 큰 사자를 돕겠다고? 부하하하하하! 사자가 다시 말했어요. 지금 나는 배가 불러서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잡아먹지 않아도 되니 어서 가거라 며칠 후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 어슬렁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자는 사냥꾼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와, 이게 뭐야? 사자는 몸을 흔들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몸부림을 치며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주위에 다른 동물들이 있었지만 사자를 못본채할 뿐이었어요. 저건 사냥꾼이 설치한 그물이야! 주변에 사냥꾼이 있을지 모르니 다들 도망가자! 그렇게 그물에 걸린 사자를 둔채 동물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생쥐가 사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생쥐는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서 그물을 갉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물이 떨어지고 사자는 그물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나는 너를 작은 꼬마 생쥐라고 비웃었었는데 너는 정말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사자는 진심으로 생쥐에게 고마워했어요. 사자님께 은혜를 갚기로 약속했으니 약속은 꼭 지켜야죠. 크기만 보고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처럼 용감한 생쥐라면 우리는 앞으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될게 이렇게 사자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생쥐의 용기를 인정해줬어요. 그후 두른 숲에서 아주 유명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